안녕하십니까 이리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간만에 아주 간만에 매운탕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왜 근데 산에 나와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1급수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버들치인데요 오늘은 버들치 매운탕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버들치 잡는거는 어려운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요런 통발 하나면 버들치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떡밥을 이용해서 버들치를 잡아볼거예요뭐 쌈장 뭐 요런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버들치들이 자 떡밥 하나 이렇게 넣어서 던져보도록 하죠 1위 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매운탕을 먹을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오 뭔가 많이 들었네요 살펴봅시다 살펴봅시다 자 봅시다 봅시다 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뭐가 많이 잡혔는데 알을 갖고 있나봐요 여러분들 배가 빵빵한데 알을 엄청 갖고 있네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네요. 야, 그래도 한 10마리 정도 넘게 잡혔는데, 얘는 좀 크네요. 어, 보더츠가 어, 얘도 알을 많이 갖고 있구나. 야, 안 되겠다. <웃음> 아, 근데 일곱스 매운탕 하려고 그랬는데, 알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매운탕 하기가 미안하잖아요. 맞죠?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야, 여름에 다시 오겠습니다, <웃음> 여름에. <웃음> 아직 산란은안 했구나, 너네. 저희가 조금 더 키워서, 어, 키우다가 좀더 커지면, 어, 우리가 그때, 내 영상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조심히 가, 얘들아.